판가지고 손이 안 풀렸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블록만 조직해야 될 상황인데요. 아 망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아침에 천성을 잡고 왔다고 하기 때문에 맞겠지? 맞죠? 맞죠 그? 아 천백성이었어요. 아 그죠 그죠. 백성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핑크야 제발 죽지 마. 핑크야 죽지 마. 내가 침대를 부숴야 되거든. 국회 고마워. 핑크 죽었네. 아이고야. 야 저기 핑크 뒤에 있다. 때려잡으러 가라, 그레이. 그렇지, 잘했어, 그레이. 아이고, 그레이 저 멍청한 놈들. <웃음> 아, 핑크 죽었어요. 아이고. 야, 며칠 때리지도 못하고 죽었네, 핑크. 어, 잠깐만. 아, 저 포지션을 잘못 잡았다. <웃음> 와, 왜님 아쿠아랍 네 싸워요? 그 다음에, 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그레이 어디 어 없어? 오케이 okay. 어? 어라? 그..그..그..뭐가 어떻게 된거죠 이거요? 지금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건가요? 이거 봐라 또 와..이게 왜이렇게 세 와!잠만 진짜 왜이렇게 겁나 단단한데 에? 네? 뭔데요 뭔데? 뭔데? 그래도 닌자 브릿지는 할수 있잖아요. 기코가 너무 많이 온다고요? 대체, 대체 왜? 오, 한도 나갔네? 그럼 니는 그냥 1대1로 바르면 되지. 나와봐. 이거. 오케이. 막히네 나안 막힐 줄 알았는데 응 아니야? 함정있어? 한 대도 막고 나가 떨어지고 그렇지 잘했어 오케이 빨리 가자 와 미친 파형구 저거 그니까 한누모 핑 터졌고 와씨와 와, 진짜 진짜 왜 졌다고야? 얘들 다. 저쪽에 있음 아 저기 저 뒤, 뒤쪽에 있어 저 뒤쪽에 위에 위에 올라온다? 우리 패스하고 갈라고 하는것 같은데? 그치 그치 나이스 야 다이아먹고 뺄게 나이스 나와봐니아어 인커밍 아니 인커밍이 아닌데? 쟤 뭐야? 쟤 어디가? 뭐하냐지? 거기서 니가 나한테 독백으로 이길거라고 생각을 하는건가 지금 이게? 나와봐지와 잠만 쟤 계단 위로 올라와서 때리는거 봐 망했어 이거 나이스! <웃음> <웃음> 오케와쥐스 깼어 일단 깨. 아얘 잎이 너무 까비 막을라 했죠, 이거. 나온다, 되잖아. 아, 다음. 와, 잠만. 오케이. 그러면은 뭐? 한 가면 되지, 오케이. 어 잠만. 아 이거 낙뎀, 낙뎀, 낙뎀. 다시 가야 돼. 다시 가, 다시 가. 그렇지. 그렇지. 뭐실감사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죽인다! 어. 그렇지 티티 있다고 애들? 아니면 티엔티 달라는거야? 뭐야? 지금 가서 때리면은 아무것도 못함! 그렇지 <웃음> 일 아! 아 맞아 그거 그, 뭔지 알것같아 엘일로한테 주겄네 오케이 아내자리 네, 그.. 내비 뭐. 좀 이상한게 많긴네아 문제가 아니라 좀 얘네들은 뭐화염으로왜 이렇게 많이, 많이 써요 얘네들 p r o b 그걸 구경하냐고 그걸 <웃음> 오 나이스 하나 먹었다 <웃음> 아 할게 없어서 빙 디디디디디 오 미친 그린도 뭔가 이상해 일단 이, 지금 리스폰하고 이이 한명도 리스폰 그렇지 땡 웃었어 얘만 죽이고 난 간다 오케이 때렸어? <웃음> <웃음> 아나피 없어도 잠깐 뺀거야 이거 같이 죽을라고 그렇지! 너무 좋고 부서 네힘 부서 네힘 부서 오케이 와또 나온 바로 나오네 상자 너무 어고 오케이 <웃음> 레드야 뭐하니 레드야 뭐하니 오! <웃음> 와 와, 봐봐봐 o a whoa, whoa, whoa, w h o 야 whoa, whoa, whoa, whoa, whoa, w 혼자 a whoa, w h o 왜 와? 내 o a w 어떻게 해 h o a w 하이트 지금 그린 기지에 있거든. 와 잠만 내가 더 많이 때렸는데 저걸 내가 진다고? 나와 니 또. 야 날카 있다 조심해. 자름. 우리로 어, 와. 아, 소리가 가 달라가 그렇지. 하이트한명 싸우고 그래 들어가. 멍청이들이다 쟤네아 그래 싸움구경만큼 재밌는게 없지 고마워! 내가 클린업 잘할게! 어이 화이트새끼 일로 온다 얘네 버렸어? 아 잘까? <웃음> 응 금진칠거야 니네 아니야 금진칠거야 아무것도 못하져 이러면은 아, 이트 박쳐서 달려오죠 아이고 어떡, 어떡할라나 어떡할라나 아이고 친구들 어떡할까 그럼 어떡 할까? 오쩔거야 오초크야, 오초크야, 죽어야지. 인코밍이네. 나한테 에도 날라가. 나이스. 자름. 2P <웃음> 20. 나와봐, 딘네이 나와봐. 오케이. Okay. 어디서 졌어 이따구로 블럭이 나는 건 진짜 처음이네, 나. 와, 잠깐만. 조을 때린, 조을 때린다고? 죽여, 죽여, 나이스! 핑크, 박킬이네 어, 개꿀. 맛없다, 친구. 어, 핑크 파킬 맛있고, 흐흐어 봐요. 짜잔, 맛있어 봐요. 있어 봐요. 어을래어 와, 미친, 미친, 미친, 미친, 자꾸. 레페그 그만 대라고, 이미 어, 부스트, 감사. <웃음> 죽일라 했던 거 같은데, 부스트 너무 고맙고. 어? 나와봐. 나와봐, 니. 네. 쫓아, 쫓자 야, 니네 뭐야? 와, 잠만 어? 어, 잠만빨간 닉네임, 뭐야? 빨간 닉네임 뭐야 잠깐만 예 유저 52조사람 유튜브도 봤는데 우리한테 쫄아서 나갔네 아.. 죽었네 요 핑크 혼자네? 아이고야 불쌍하다 불쌍하면 뭐 어쩌라고 <웃음> 잘 죽어 왜 나한테만 와? 에메랄드 뺏긴 거 가지고 개빡친 거야? 설마? 아, 뭐야, 뭐야, 왜, 왜, 여기 있어? 와, wow, 잠깐만. 갑자기 치워 나오네. 왜나 하나를 못 잡아먹어가지고 안다리니, 친구들아. 뭘 그렇지... 그냥 렇지그쨈는거였으면은 계속 살수 있는 데, 그냥 아파 부수는게목적이여가지고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기요라이 아니, 받아라 아니, 아 어. <웃음> 싸우자 나와 봐디 어, 귀 망했다. 와 망했다. 화연구를 줬다 다니네. 아, 이상해? 아. 그렇만 아, 잠깐만, 나무도 깔았네? 와, 방어 진짜 역겹게 한다. 와, 얘, 철검이야, 왜. 오케이. 와, 잠깐만, 죽을 때리네? 와, 잠깐만. 얘 사다리 있다 비비네. 나와, 맞이. 응, 죽어. 힌트 있네. 와, 과연 뭐야? 나이스. 아, 죽이겠다. 나이스. g 지 너무 깔끔하게 찍어버렸다, 그래도. 와! 자, 빨리 g 지 쳐줘. <웃음>